하루에 2시간도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통장 잔고는 900만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제가 10여년 전쯤에 필리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장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해요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으로서도 믿을 수 없는 근무시간과 수입 당시 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궁금하시다면? 아니 자기만의 틀을 깨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년 전쯤에 필리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여러 면에서 모든 게 부족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주재원 근무를 한 도시가 세부라는 곳이었는데 수도였던 마닐라와 비교하자면 한없이 초라한 그저 관광도시의 그런 면을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부에 도착을 했을 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주재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장기간 주재원으로 근무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짐을 꽤 많이 싸왔었는데 중간중간 한국의 휴가 겸 보름 일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왔다갔다 했었어요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모토로이였나 모토쿼티였나 어쨌든 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휴가차 다시 들렸다가 그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고, 그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공기의 상태로 필리핀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필리핀 휴대폰 하나 현재에서 구입한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구입한 새로운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기존에 쓰던 그 모토 머시기 그거 하나 이렇게 총세대의 휴대폰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당시 한국처럼 이 WCDMA가 아니라 gsm 방식이라고 심카드만 교체하면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어요 우리나라처럼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 가서 심카드를 어, 한 우리나라 돈은 500원 1000원 정도 주고 바꾸면 바로 번호가 바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 이었죠 그 공기계 스마트폰을 제가 개인용 번호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뭐 굳이 필요가 없어져서 사무실 서랍에 방치를 해 뒀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필리핀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휴대폰 혹시 자기한테 팔수 있냐고 말이죠 제가 그 휴대폰을 1년 정도 쓰다가 바꿨던 터라서 중고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10만원 정도 한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래서 그 친구 그 친구가 그 휴대폰을 4,000페소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환율이 한 25원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그 직원의 월급이 4,000페소였습니다 월급을 몽땅 휴대폰 사는데 쓴 거였죠 저는 사실 땡큐였죠 그 공기계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고 또 한국으로 가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됐고 한국에 가더라도 그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또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뭐또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음날인가 다시 또 찾아와서 한국의 스마트폰을 좀더 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죠 공기계 딱한 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내가 한국에 가는 일정이 생기면 가서 중고폰을 좀 사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대를 더그 친구한테 건네주게 돼요 뭐모토커티 모토로이 넥서스1 이었나 뭐 그런 것들 뭐 삼성 것도 LG 것도 그렇게 그 친구한테 몇대 건네 줬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건넸던 그 휴대폰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약두배 정도 이상 가격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필리핀에는 사실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하게 해외니까 카페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거기에 살고 계신 교 국민분들이나 아니면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뭐 왔다갔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여러 만나게 됐거든요 그중에 한국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전문적으로 파시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 그분도 전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파는 수준은 아니었고 거의 보따리상이나 다름없었는데 카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백수였습니다 따로 직업이 없었어요 매일 놀러만 다녔었거든요 그 휴대폰 파는게 직업이었나 뭐 그게 직업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은밀한 거래를 그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필리핀 직원들 중에 혹시 믿을만한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필리핀이 외국 사람에게는 이 사업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지 사장할 현지인이 필요하다는 라 거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 자체도 법인. 회사였는데 CEO는 필리핀 현지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실질적으로 CEO는 아니었고 바지, CEO였는데 필리핀에서 뒷일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고 돈도 받는 저는 주재원이기도 했고 괜히 뭐 어디에 휘말리고 싶진 않아서 거절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뭐 현지인 바지사장을 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저한테 보여준 게 어떤 한 통장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정확히 300만원이 넘는 돈이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통장에 제 급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큰 금액이라서 제가 호기심반 뭐부러움반 그런 식으로 그 통장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냥 놀러만 다녔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클럽에서 룸을 잡고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낮에는 뭐 보스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데서 노트북을 펴놓고 한 두어 시간?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클럽에서는 저도 술을 몇번 얻어 먹은 기억이 있는데 당시 룸을 잡는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 룸을 한달 내내 예약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 가면 웨이터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 놓고 한 사람당 100페소씩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2500원 정도였거든요 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 같은 데도 이렇게 다니면서 술이 많이 취하면 막 돈도 뿌리고 뭐 그랬었거든요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필리핀은 휴대폰 수입이 불법이다 라는 것 하고 하지만 본인은 줄이 있어서 대량으로 통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갔던게 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거든요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한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원정도 500페소를 주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한국에도 중고폰을 매입해서 필리핀으로 보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필리핀에도 그 중고폰을 매입해 주는 그런 팔로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그분도 필리핀 사람에게 한국 스마트폰을 뭐 한두 대 팔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조직적으로 유통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였죠. 저한테 제시했던 거는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회사 급여의 두 배를 주고 세부에서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본인은 마닐라랑 뭐앙헬레스 이쪽으로 뭐 진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저야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뭐 고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뭐 불법적인 일이 었고 회사를 그만둘만한 비전을 보지도 못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몇년 동안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카지노에서도 거의 v i p 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예전 신 신정환이 도박했었던 그 막탄섬에 있는 워터프론트 카지노나 아니면 본섬에 있는 워터프론트 카지노에서 그분 이름을 대고 뭐 쌓여있던 마일리지로 뭐 공짜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클럽에서도 그분 이름을 대고 킵해놓은 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술들도 다 공짜로 먹었었죠 지금은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들은 소식은 한국에서 아마 교도소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어, 소매치게 하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휴대폰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뭐 전문 소매치기 범들을 이렇게 꾸려서 어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필리핀에서 그분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줬던 그 사람도 세부의 콜론이라는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날치게 하는 그런 집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콜론이라는 지역은 약간 우범 지역이에요 다운타운인데 외국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참 재미있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뭐 야망을 조금 줄이고 정도를 좀 지켰다면 뭐 계속 승승장구해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저도 그분 때문에 뭐 여러 루트를 알게 되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삼아 개인거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진짜 제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자기만의 틀을 깬게 수입과 통관이었는데 보따리상을 하 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라인에 라인을 타고 그렇게 세관 직원들을 만나면서 사업이 커지게 된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뭐 보따리상만 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는 못했겠죠 이건 배울 점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중고 휴대폰 가격이 아마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중고 휴대폰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고장난 스마트폰을 짝퉁 부품으로 교체해서 뭐 그렇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고 휴대폰이지만 케이스 가리를 해서 새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업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머리를 좀 좋은데 쓰면 더 많이 발전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그분들도 감옥행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근무하면서 뭐 장사 사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간간히 올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